네 안녕하세요 커뮤니티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이면 따로 요 모서리 따로 색깔을 칠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제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p 티 r t i 로돼 있어 갖고 이런 모양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걸 일단 적용을 해주고 이 면들이 이 면들이 인세트로 들어가서 인세트가 인디비주얼로 들어갔죠. 조금 더 자꾸 커졌다가 그렇죠 이런 것 같긴 한데 했다가 다시 인스트루 한번 들어가고 작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런 모양이겠죠 어디 한번 볼까요 뭐 대충 이제 이, 이런 비슷한 모습인데 지금 음, 질문이 보면은 1번 부분이네요 요 모서리까지 포함해서 면그 다음에 귀퉁이가 따로 색깔이 칠해졌으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일단 요, 요 모서리 색깔로 어, 일단 전체를 그 아니죠 네 전체를 이렇게 칠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이 면이죠 면을 포함을 해서 컨트롤 플러스 키를 컨트롤 플러스 키를 이만큼을 눌러서 다른 색깔을 매겨주면 되죠 아이고 이게 아니네요 다시요 붉은색을 먹기고요 전체를 해서 새로운 색깔을 하나 만드는데 네 이렇게 잡아 놓고 얘가 음, 여기 모서리까지니까 컨트롤 l 러스 네,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란색 어사인 하면 되겠죠 네 스파이더맨 블록이 됐네요 <웃음> 네 이런 걸 원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